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GTA 언차티드 라스트 오브 어스 이런 규모가 어마무시한 AAA급들 게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현실과 같은 그래픽?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방대한 스케일의 모험? 엄청난 자유도? 영화와도 같은 감명 깊은 스토리라인? 뭐 각자 자신이 재미있게 즐긴 부분들에 따라 생각나는 것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개발비에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어마무시한 규모의 돈이 들어가며 그에 따라서 수백명의 인력도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죠 그런데 이런 게임들이 땀이 아닌 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저 게임을 재밌다고 쉽사리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항상 세간에 집중을 받는 흔히들 말하는 AAA급 게임들 흔히 명작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은 그 명성과 함께 많은 제작비와 인력이 투입되며 그에 따라서 막대한 수익을 내어주는 게임들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10월에도 수많은 AAA급 게임들이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10월에 출시될 게임이자 기대작인 레드데드 Red 리뎀션2에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개발사인 락스타 게임즈의 부사장 댄 하우저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죠 해당 인터뷰를 살펴보면 우리는 2018년에 레드데드 Red 리뎀션 2를 완성하기 위해 주 100시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완성한 게임 안에는 30만개 가량의 애니메이션과 50만개 가량의 다이얼로그 그리고 수많은 코드들이 들어있습니다 각 레드데드 Red 리뎀션2의 예고편 및 tv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70가지가 넘는 버전의 데모를 만들었으며 에디터에서는 아마 100가지가 넘는 버전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저의 형인 샘과 다른 락스타 직원들처럼 데모를 보고 어떤 데모가 가장 좋을지 수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주 10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못해도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감기간을 맞추기 위해 하는 초과근무 크런치 모드라고 불리는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줬습니다 뭐 게임업계는 이렇다 고생 좀 해야 대작이 나오지 이런 말들 또한 종종 보이곤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곤 하지만 정상적인 노동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도한 업무량은 그냥 단순하게 고생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해외에 많은 대기업 계열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잦은 크런치 덕분에 건강은 물론이고 과로사로 실려나가는 경우가 부지 기수며 안 실려간 게 신기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집에 못 들어가거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점점 적어지니 갈등도 심해지며 극단적으로 이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14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아침 9시에 출근해도 밤 11시에 퇴근하는 꼴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왕복 2시간이라 치면 그냥 잠, 일, 잠인 일상이죠 이걸 1년이고 2년이고를 계속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때문에 이런 회사 직원들은 어차피 이렇게 피곤하게 통근할 거 그냥 회사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되고 있는 수많은 게임 회사의 게임들 과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른채로 그저 박수만 쳐줘야 할까요 이런 과도한 업무들은 비단 락스타 게임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원차티들 라스트 오브 어스를 만든 대작 메이커라고 불리는 너티독에서도 위쳐3라는 희대의 명작을 탄생시킨 cd 프로젝트 레드에서도 이런 과도한 업무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일전에 올린 국내 최초로 게임 업계 노조가 생긴 이유에서도 그 내면과 이유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언차티드 시리즈 1, 2, 3의 개발에 참여했던 너티독 출신의 작가 에이미 해닉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언차티드 시리즈가 지난 10년간 개발될 동안 해닉을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했고 어쩌다가 겨우 며칠짜리 휴가가 쥐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터뷰에서 에이미 해닉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만든 사람의 피로 적셔진 게임을 칭찬해선 안됩니다 라고요 또한 위쳐3 개발사로 유명한 cd 프로젝트 레드에도 해외 유명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글래스도워에 cd 프로젝트 레드에 대한 좋지 못한 리뷰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논란 또한 불거졌습니다 부정적인 리뷰의 대부분은 cd 프로젝트 레드의 전 직원들이었으며 해당 내용에는 비인간적이고 광기 어린 크런치 모드가 게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몇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일과 생활의 조화, 일명 워라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국에 있는 타 게임 스튜디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더불어 관리자들은 팀원 복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프로젝트의 성과만 바라본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 긍정적인 리뷰를 준 사람들 또한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더군다나 다른 회사도 아닌 CD 프로젝트 레드는 2011년에 폴란드 총리가 오바마에게 위쳐2를 선물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한 나라의 상징이 된 개발사입니다. 이점 때문에 지난 2016년엔 정부에서 83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이라는 점이 조금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레드데드 리듬션2 사태 덕분에 논란이 일자 락스타의 부사장인 댄 하우저는 전체적인 게임 개발 기간엔 이런 적이 없었으며 완성을 앞둔 3주간만 어쩔 수 없이 주 100시간 일을 진행했으며 자사에는 이런 크런치를 강요하는 문화가 절대적으로 없다고 해명하였는데요 하지만 GTA5의 제작에 참여했던 딜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GTA5 크런치의 생존자가 여기 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은 하루에 12시간 내지 14시간씩 주 6일을 일했으며 주말 중에는 어느 날을 쉴지 선택할 수 있었고 이것들은 GTA5의 DLC가 출시될 때까지 1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르브 듀티, 포나미, 디즈니 등의 크런치에서 생존한 이가 여기 있다 그것은 언제나 지옥 같았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답글도 달리면서 많은 업계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크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락스타에서 gta4 개발에 참여했었던 스타워퍼는 마치 일주일 내내 머리에 총을 대고 일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는데 락스타게임즈의 사장과 부사장인 세미나 댄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라 그들은 자신의 직원들이 자기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싶어한다 라는 말을 들었었고 또한 자신이 독감에 걸려 하루 쯤 쉬어야 할때 타미플루를 투여받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사진을 올렸더니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고 트위터나 해든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도 있었다는 다소 대내해명과는 상충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죠 cd 프로젝트 레드도 위쳐3의 사태와 더불어서 개발 중인 사이버펑크 2077에도 좋지 못한 여론이 퍼지자 입을 열었는데요 위쳐3 이후 자신들은 직원을 2배 가량 늘려 약 400명 가량의 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몇년 사이에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직원들이 이직 혹은 퇴사를 한 것도 모두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직원들의 복지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작 사이버펑크 2077에는 이런 문제점들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며 위대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묵이라는 비용이 요구된다 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아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쩌라는 거지? 그래도 회사는 절대 변하지 않아. 개발자들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등등 말이죠. 여기서 틀린 생각이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고 또는 감상하고 음미하는 그런 게임들은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작품에 대한 완성이란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때문에 게임 제작과 영화 제작은 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력 많은 전문 장비 연기하는 배우 등등 어쩌면 이게 게임인지 영화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좋은 기술을 가진 카메라들을 직접 구입하여 서 영화를 찍으면 되지만 게임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번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회사에서 카메라를 직접 제작하여 게임을 제작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아직도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피로 만들어진 게임들을 한없이 칭찬만 해야할까요 아니면 결국 크런치 모드는 이런 막대하고 대규모적인 게임들을 제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일까요 게임을 비난하고 구매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꿀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생각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내가 옷들을 안 사입진 않겠지만 이 옷들이 다소 낮은 인건비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가냘픈 어린아이들의 손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위대한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선 침묵이란 비용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의 피로 적셔진 게임을 칭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